a d r e o tutti i strumenti i m po' c a n t i per fare il m e z o l a f o r a i t a dove p r e d e e misura, a b b i a m o s c o r t e a b b i a m o a u e d t c o a r e s dice h e ci ci, ci, ci, t i ci, ci, t o ci, ci, ci, ci, ci, ci, i c i i c i 아, 셔에라, 물도 렇 뭐... 아, 와, 아, 아,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짱이겠는데 여기 아, <웃음>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 아, 아,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타이나가 이렇게 길이 너무 예뻐 2.2km 남았어 음,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올수 있나봐요 아, 이렇게 피크닉 할수 있고 다음에 진짜 차 갖고 와야 되겠다. 너무 좋다. 이런 기념비도 있고. 피코다, 치즈카. 도시본또3레이킬로미터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 여보? 홈트라발, 도와다지. 여기서는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랑 사인을 해야 돼요. 2.3km 남았어, 2.3km. 화이팅. 뭔가 설레. 새로운 산에 가는 느낌. 아, 공기 너무 좋아. 최고다, 진짜. 1년씩 1년씩 수명이 연장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휴. 팔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힘들다, 찍기가. 올라가서 도착해서 뷰와 함께.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저기 위에. 여기서 피코다. 뒤죽아. 에이. 아마존이야 아마존 완전 아마존 느낌이야 와 뭔가 뷰가 엄청난 뷰가 곧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우와 독수리 나는 거봐 이쪽은 다시 내려가는데 갔다가 와 볼게요 저희가 삐거다 치죽하고 여기 치죽한 미림 와 최고다 진짜 아 무이또 보~~ 와 하늘 봐와 베드라다 가베아도 보이고, 와, 마라카나 경기장도 보이고, 에이아도 보이고, 진짜 다 보인다. 예수님상 보다, 시유대 전에 이런 거다 보인다. 저쪽에, 치쿠다치카 올라가면, 코파카바나도 보일 것 같은데, 빵자스카도 보이고, 예수님상 저쪽 뒷모습. 와. 아 여기 진짜 시원하다. 와, 저기 산투스 봉 공항도 보이고, 니테로이 다리, 저기, 갈레온 공항도 보이고, 우, 야, 진짜 여기, 최고다, 진짜. 야, 너무 시원해. 아, 가기 싫어. 와, 아 행복해 하나님 최고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저쪽이 자카레파가 저쪽이 메이야 마라카나 조나스 쪽 도 너무 예쁘고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그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자더 있고 싶지만 원래 가려고 했던 비보다 지주카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좋다. 여기는 비보다미리 이제 다시 최종 목적지로 올라가서,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저기 위에. 오! 오, 깜짝아. 뭐야. 깜짝 놀랐네. 매미 같은 매미. 이렇게, 새사슬이 있어요, 여기. 아, 어. 어. 여기야 돌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온거 같아 올라가면서 볼수 있는 이뷰 u 아직도 올라가야 돼 u 야 h Uuuh. Uuuh. Uuuh. Uuuh. Uuuh. Uuuh. Uuuh. u u h Uuuh. u u i e 와 여기 너무 가파라 잡고 가야 돼 이거를 잡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절벽 수준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올라갈 수 있게 롤를 깎아서 이게 마지막 난코스 같아. 올라가서 제대로 된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휴지자네일 o 이 o 봉 정상에 도착 했습니다. 여기가 비코다 지죽어아 해발 1,021 미터예요. 아 여기서 누가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저쪽은 바다 지죽하고 와 진짜 다 보인다. 지금까지 히우데자네이로에서 가장 높은 피코다 티주카에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 브라질에 놀러 오시면 꼭 여기를 오세요. 너무 좋아, 최고 최고. 지난번에 갔던 베드라다 가베아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근데 저기보단 좀 힘들진 않은것 같아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올만해요. 네. 저기는 암벽등반도 있어서 좀 힘든데 여기는 그냥 천천히 오면 누구나 다올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브라질 라이프 하기 등산하기 같이 피코다치주카에 왔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 가지? <웃음> 최고다! 브라질! 따봉! 브라질! <웃음> 오브리가도 참! <차오. 웃음> 그림이다 그림 너무 예쁘다 구름도 하늘도 바다도 이 산과 진짜. 아쉬움을 뒤로 한채 진짜 다음에 텐트 치고 자고 싶다 텐트 가져와서 Ciao. p i c 카 o